자,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처음으로 새로운 컨텐츠로 어, 다가온... 정하요나이거게온 까불어. <웃음> 오늘은 제가 택배 언박싱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제가 성격이 이 택배가 도착을 하면 진짜 그 자리에서 바로 뜯어가고 정리를 빨리 딱 끝내야 되는 스타일인데 제가 이거 안 뜯고 참느라고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 못 참고 벌써 세개나 뜯어버리긴 했지만 서도 어쨌든 못 참고 택배를 좀 모아놨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소소한 택배 언박싱을 하면서 제가 무엇을 샀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작은 것부터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실 이런거 뜯으면서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종이는 재활용이라도 되지 이거... 플라, 이거 이게 지구 아파요 아아아아 파 아파 우리 지구를 좀 사랑해야 될 필요가 있어 음.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뭐 제가 나갈 일은 사실 크게 없지만 이 <웃음> 택배 개수라도 많아 보이려고 제가 마스크 스트랩을 샀습니다 진주 마스크 스트랩을 샀어요 예쁘죠? 어, 그냥 목걸이도 써도 된다고 나온 그런 제품으로 샀고요 어, 7, 8천원했 샀던 것 같아요 좀 화려해서 그렇게 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요새는 요렇게 또 하나의 아이템이더라고요. 요새 에 보니까는 전 요런 스타일 자 다음 얘는 멀리 해외에서 날라왔는데, 매디 대빵 조그만해. 여러분들 요만한 게 얼마인지 알아? 요만한 게 53,000원이에요. 지금. 와... 비싸다 이게 뭐냐면 여자들이 먹는 유산균 꼭 먹어야 되는, 이제 나이가 됐다고 주변에서 많이 추천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파는 그런 것도 요새 너무나 많고 좋은 게 많은데 일단 요걸로 한번 시작을 해보라고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주문을 했습니다 대박 비싸네요 어쨌든 저는 여성이 먹는 유산균 을 주문했습니다 자 다음 비기닝 먼스 박스 앞에 요렇게 비기 박스 뭐야 그딱 열잖아요 여러분 따단. 근데 이게 단돈 얼마인줄 알아요? 만얼마 진짜 싸죠 그래서 제가 바로 주문했는데 너무 괜찮다 근데 이게 가격 좀더 비싼 거는 더 좋은 구성이고 막 이랬는데 너무 괜찮다 여러분 이게 뭐였냐면뷰난다내돈대산이야 비기닝먼스 박스라고 워튼 들어가보세요 이거 가, 가보면은 이렇게 어쨌든 종류별로 되게 많고 내가 선택해서 이렇게 쓰는 건데 가성비 갑이네 얼른 들어가서 구매하세요 9,900원. 여러분들, 고고시. 봐! 언니 유튜브 보니까 도움 돼, 안 돼. 아주 잘했어. 여기 <웃음> 어, 사이트가 뷰랩이라는 곳입니다. 들어가서 구매하세요. 너 엄마 옷에 올라가면 고고시 그 구겨줘요, 안 구겨줘요? 내려오세요. 박스부터. 파리사 르 바디 로션과 바디 로트 이렇게 콤보를 사용해 주면 향 지속력도 좋고 정말 내 향이 되는. 어떻게 보면 향수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쓰는 게 추천 추천. 근데 이 제품 베스 여기가 들어가면 향 종류 너무 너무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되게 고민이 될 거예요. 근데 저는 다행히도 그때 처음 골랐을 때. 후기를 엄청 많이 찾아보고 한 번에 딱 픽한게 되게 내마음에딱 들었던거지 여러분들도 후기를 많이 찾아보세요 얜또 뭐야? 기억이 안나데 뭐지? 앞에 써있지도 않은데? 아! 내가 이거 엄청 쓰고싶었다고어터픽인데 그.. 그냥 가정용에서 쓰는거는 너무 크고 물도 엄청 자주 갈아야되고 세척도 되게 어렵고 하다고 해서 그.. 저랑 같이 사진 찍은 해미언니가 사용하는 여행용 제품인데 언니가 이게 너무 좋대요 그니까 세척하기도 너무 편하고 그래서 언니랑 똑같은 걸로 주문을 했는데 평소에 항상 해줘야 스킬링을 할 일이 많이 없어지는 거라고 해서 구매했는데 왜냐면 저는 라미네이트를 한 치아이기 때문에 관리를 되게 잘 해줘야돼요 물빨도 세다고 하, 하더라고요 얘는 65,000원 가격이 언니가 샀을 때보다 훨씬 많이 내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얘는 뭐 좋다, 아니다, 라고 뭐 제가 안 써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저도 어쨌든 사용하는 사람이 추천을 해줬기 때문에 오늘 한번 써보겠습니다. 진짜 우리 엄마, 아! 그래서 눈이랑 이는 AS도 안 된다고. 여러분, 관리 잘해야 돼. 자, 이제 벌써 이거 봐. 돈 쓰는 게 이렇게 쉬워요, 여러분. 어? 이게 없어, 벌써 이두개남았다고 이렇게 자다 <웃음> 원만 남았지 자 이제 가을을 맞이했기 때문에 제가 가을 핑계절 어, 입고 나올 데도 없어 자, 가을 니트를 샀는데요 이쁘죠? 이쁘죠? 어우이쁘다 이렇게 니다 저는 아무래도 요기 상체가 말랐기 때문에 여기를 좀 드러내줘야 지금처럼 이렇게 꽉 막힌 옷을 입는 것보다 이렇게 드러내줘야 좀더 저의 그런 체형적으로 좀더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옷 스타일 있죠? 이런게 색깔을 좀 많이 고민했는데 가을이라서 요 색깔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얘랑 같은 쇼핑몰에서 구매한 건 제가 못 참고 뜯어버렸는데 보여드릴게요 얘는 이런 원피스인데 여기에 이렇게 벨트가 있는데 이렇게 앞에 주머니가 붙는 거야. 멋있지. 대충 뭔 느낌인지 알겠죠? 이거에다가 딱 이제 그 가을에는 제가 좋아하는 저런 워커. 옆에 딱 여기에 딱 저거 신어주면 이제 그 뭔지 알죠? 힙겐제뭐여성여성이 요런 요 옷이랑은 완전 다른 느낌. 힙한. 그런 여성이 딱될수있고요자 다음은 이거는 트렌치코트인데 숏한거예요 그리고 얘랑 또 당연히 트렌치코트 하면은 베이지 색깔 이렇게 두개가 있었는데 종류별 종류만 봐도 지금 한 네개 있어요 저 베이지 색깔 그만 사야되고 물론 숏한건 없고 다 이제 긴건데 그래서 이제 그냥 검정색깔을 사야겠다 써서 검정색으로 주문을 있어요. 약간 투박한 워커보다도 사이하이브 부츠 이런 잖아 그런 거딱 가슴을 좀 확! 뿜뿜하는 거지.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 <웃음> 약간 요 그런 느낌으로 가을에 입을 예정이다. 근데 요새 자고 일어나니까 벌써 추워졌어. 하루 사이에. 그래서 저는 벌써 전기장판을 깔았어. 대망의 마지막. 넌 무엇이길래 마지막을 점식하는 거지 와.. 택배 받는 일이 이렇게 힘드네요 바지! 두 개를 주문했고요 하나는 흑청! 하이웨스트고 통바지 통바지 연청 같은 건 있는데 호재하다보면 항상 생지 금 요거랑 똑같은 걸로 생지 주문했는데 얘랑 흑청 이런 거는 주, 없는 거야 막상 입고 싶을 때쇼핑하다보면 항상 얘는 그냥 지나치어가요 마침 얘가 딱 있어가지고 주문했는데 얘가 인기가 많나봐 배송이 100, 2주가 지나도록 안올거야 겨우겨우 이제 받았습니다 얘한번 입어볼까요? 진짜 제가 바지 같은 거 사면 허리 안맞아가지고막허리상항 이렇게 뜨고 막 이러는데 허리가 이렇게 딱 맞는 바지 처음 봐 진짜 밥못 먹겠는데? 완전 통바지예요 짠! 짠! 새운 냄새가 어마어마시하군요 자.. 힘드네요 자 이렇게 백댕 언박싱.. 말도 안나오는데 백배언박싱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옷을 입고 악세사리를 하고 바디미스트를 뿌리고 유산균을 먹고 마스크를 네. 쓰고 일을 잘 닦고 집에서 있어야죠 갈등 없고 <웃음> 이 놈의 코로나가 빨리 다 지나가야 될 텐데 여러분들도 굉장히 답답하죠 내년 안에는 끝나겠죠 이렇게 뭔가 택배 언박싱을 같이 이렇게 모아서 또 하니까 되게 소소한 또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여러분들도 이거 샀어요 이거 샀어요 이거 샀어요 뭔가 이렇게, 이렇게 공유하는 것도 재미있는 것 같고 작은 돈으로 뭔가 자랑하는 것 같고 되게 재밌었는데 앞으로도 뭔가 소소하게 이렇게 사서 여러분들한테 자랑하고 자랑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공유하고 어, 이런 이런 액세서리처럼 꿀팁도 많이 전달해줄 수 있는 그런 언박싱 영상을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항상 저 리플 다 챙겨보고 있고 응원해주시는 글 하나하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늘 열심히 하는 그럼 저 하나가 되도록 할게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빠밤